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요 네, 골반을 많이 여는 각주자세 오파비스타 코나 아사나를 잘할수 있도록 골반을 여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록을 사용해서 하는 동작들 굉장히 많이 관심있게 봐주셨잖아요 오늘은 네, 그때는 이렇게 회전 동작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골반을 많이 여는 동작은요 고관절의 회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힘과 바깥쪽으로 여는 힘에 이 밸런스를 잘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회전 동작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됐다고 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하나 이제 중요한 모으는 동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신다 그러면 거의 골반을 여는 동작, 이렇게 좌우로 여는 동작에서는 거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뒤에 제가 준비물로요. 이렇게 네, 경침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둥근 형태의 경 네. 이거는요 뒤쪽에 골반 높이를 약간 높여주기 위해서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고 앉을 겁니다. 네. 한발은 이렇게 안쪽으로 무릎을 접어 주시고요 반대발은 옆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네. 경침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좀 이렇게 수건을 도톰하게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밑에 엉덩이 밑에 깔아서 받쳐 주세요 네. 네. 손의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다는 거는요 골반에서부터 발까지 전체 안쪽 면을 이렇게 골반과 다리가 안쪽으로 모아수록 힘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리를 뻗은 쪽, 안쪽 허벅지, 골반과 가까운 허벅지에 이렇게 주먹을 바싹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에 주먹을 놓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회전을 할 때도 손을 여기를 잡았었거든요. 모음 네, 동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가볍게 네, 상체를 한번더 세워주시고요. 들이쉽니다. 손은 다리 쪽 안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다리는 천천히 손을 향해서 그대로 앞으로 쭉 내쉬면서 밀어줍니다. 네, 그대로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미는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대로 반듯하게 밀어주세요. 네. 양쪽 손이 이렇게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안쪽 다리 라인 전체로 미세요. 특히 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위쪽 이죠 골반을 가까운 위쪽 허벅지 여기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붙잡고 있는 수축된 공간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다시 손을 안으로 더 깊이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천천히 다리 앞으로 손을 쭉 밀어주세요. 들이시면서한번더쑥 밀어 주시고요 내쉽니다 네, 네. 한번더 손을 이렇게 다리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더 놓으세요 특히 이 안쪽 골반면 네. 여기하고 닿아 있는 허벅지 부분 여긴 더 깊이 손으로 다리를 지그시 밀어 주시고요 천천히 다리 안쪽 면으로 손을 밀어 봅니다 네, 이 동작이 힘이 잘안 들어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반복해서 자주 해 주세요 네. 네, 개구리 자세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이 동작 필요합니다. 네, 반대쪽으로 다리를 놔보겠습니다. 네, 발끝을 당겨서 뒤꿈치를 한번 멀리 밀어주시고요. 네, 무릎 아래쪽과 골반과 바로 붙어 있는 안쪽 허벅지에 손을 놓으세요. 이게 서해부 위치죠. 이 안쪽에 서해부의 인대도 있고요. 허리에서부터 골반 내부로 가는 근육,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여러분 인힘줄과 인대들 근육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위치죠. 자, 네. 손은 안으로 가져가시고요. 천천히 안쪽 허벅지와 안쪽 종아리 부분으로 천천히 손을 이렇게 밀어내세요. 예, 쉬 잠시 이완하시고요. 손을 다시 한번 안으로 약간 더 파고들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손을 다리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천천히 밀어주세요. 이 아래쪽 뿐 아니라 이면 있죠? 이 허벅지 안쪽 면 여기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좌우에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손을 안으로 깊이 가져가시고요. 안쪽 허벅지로 쭉 앞으로 이 면을 앞으로 뻗으세요. 네. 서서 삼각자세 할 때도 이 골반이 뒤로 밀리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잘 사용해주세요. 안쪽 허벅지로 손을 최대한 안으로 밀어주시고 손은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잘 네. 해주셨고요. 네. 뒤에. 네, 경침을 빼시고 엉덩이 내려놓고요. 두 다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게 이 안쪽으로 미는 동작이죠? 이 부분이 잘안 움직인다, 별로 느낌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양쪽 다리를 모두 열었을 때 앉아 있는 느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음 하고 지금 이 동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닥에 앉아 있는 골반이 조금 더이 면이 편안하게 열려서 내려가는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뻣뻣하고 당긴다 하시는 분은요. 좀 동작을 2회, 3회 더 반복을 해주세요. 특히 이렇게 안으로 미는 동작은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안쪽에 근육의 힘줄을 다치지 않거든요. 이 안쪽에 허벅지 근육이 내전근이거든요. 이 근육이 스스로 이렇게 힘을 쓰면서 천천히 이 힘을 쓴 상태에서 서서 열리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골반을 밀어서 내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허리하고 이 골반의 힘으로 이렇게 막 뻗으면서 여기가 억지로 늘어나게 할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 면에 내전근의 힘을 강화하면서도 여는 동작이거든요. 네. 이 안쪽에 모으는 내전근의 힘을 강화하면서도 골반을 여는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잘 열리면서도 안전한 동작이라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꼭 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보세요. 천천히 골반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마시면서 뒤로 가시고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더 앞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굽혀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마시면서 세워 주시고 이제 양쪽 발끝을 당기면서 엉덩이에서 뒤꿈치 방향 더 멀리 뻗어 주세요 네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여기에서 아주 당기고 잘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자주 자주 해주세요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고요 한 번에 두번세번 번 하시고 그 다음 날또그 다음 날 이렇게 반복해서 내 네, 근육이 아주 타이트하고 힘줄 인대가 굉장히 유연성이 없어요 하는 분은 다른 분들보다 좀 천천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손의 간격을 옆으로 약간 더 넓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굽혀지게 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들숨에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제 더 깊이 숙여지고 있죠. 팔꿈치 바깥쪽으로 하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에 올라오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과 가슴을 더 낮추시고요. 들숨에 올라옵니다. 네, 여기서 각자 유연성에 따라서 내려갈수록 당기는 느낌은 편안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당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깊이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완전히 내려갔고요. 들이쉬면서 다시 올라오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치고 난 뒤에 발을 맞대서 나비 자세 유지하시고요. 손으로 발을 감싸시고 허리등 세워서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세요. 들숨에 다시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잘하셨습니다. 이제 나비 자세 뒤에 어, 그래도 안쪽에 당기는 느낌이 있으시면 요 이렇게 안쪽 부분 가볍게 내전근 주물러 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요 네네한 발씩 뒤로 뒤로 가져가셔서 네. 무릎 꿇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다리를 일자로 앞으로 길게 뻗으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숙여 보겠습니다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네. 이렇게 골반을 닿는 동작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